그러니까 F 프라임 2는 2일대 세타가 알파니까 F 프라임 2는 코사인 제곱 알파 곱하기 G 프라임에다가 알파 넣은 거2 코사인 제곱 알...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는 5분의 1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5분의 4 는 25분의 8. 그니까 다는 25분의 8. 여기 가에다가 4분의 파이 넣으면 25분의 8. 거기 가에다가 4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인의 1이니까 2분의 1. 여기 그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다가 4분의 파 넣으면 코센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. 역수 취해주면 2. 그니까 러 이거는 25분의 8이 돼요. 그래가지고 답은 1번이요